어, 루트 5가, 네. 아니, 3루트 5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. 아, 어, 그렇게 되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, 네. 어, 3루트 5를 네. 쉽게 나타내면, 어. 3루트 5가, 네. 루트 45랑 똑같아요. 오, 어, 아, 그렇군요. 네. 음. 그러면? 음. 한 면의 길이가 루트 45 네. 음. 응? 너무 큰데 <웃음> 일단 한 면의 길이가 루트 45인데 루트 45사이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네. 여기가 한 몇쯤이 0이라 잡으면 네. 1이 4 응? 5 6 응? 7이 있는데 무조건 6하고 7 사이에 있다고 해서 루트 45가 6하고 7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과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